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와 제주 더 렌트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제가 가다 보니 바위 같은 걸 설명을 하는데요. 그거 알아맞출 질분은요 동심이 가득하신 분이어서 입에 타신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습니다첫 번째 여러분이 동심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선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하더라도 여러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초장하자 고맙습니다. 자첫 번째 여러분 저 뒤에 보시면 움푹패어져 있는 발톱 모양의 바이 하나 보이죠. 네. 자 여러분의 눈높이에서는요 저 발톱이 어, 어떤 동물의 발톱처럼 보이세요? 용, 용 아니고 여러분이 새싹하게 네. 곰이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저발톱에 곰이 주인공이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착한 사람들에 보입니다. 어디 있냐면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저뭐 앞에 밭으로 느껴져 있는 방이 하나 보이죠? 네. 밭으로 어. 밑으로 1m만 딱 내려가고 있지만 꼬부라고무이아 이거 얼굴 있다. 보이죠? 아, 네. 이야 마음씨 착하신 분이네요. <웃음> 아직도 안 보이시는 분 있어요? 그죠? 안 보이죠? 네. 아, 어떡할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 아. 아. 튀어나온 거, 응, 응, 응. 저거 파란색 끈 밑으로 튀어나온 주둥이 같은 있잖아. 그 봄이 자, 안 보이시는 분은요, 핸드폰으로 다. 딱 찍어보시면 보일 거예요. 깜빡해. 두 번째, 여러분의 불씨는 여기다 보겠습니다. 저기 튀어나와 있는 하얀 바위 보이죠? 딱 보시면 어떤 동물의 모습을 모셔나오고 있어요. 이야, 축구해, 꽃길이. 자, 여러분, 이예 여자분에게 박수! 오, <웃음> 여러분, 생후기 드셔보셨죠? 무슨 동물이에요? 뭐? 고을 어,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여기 딱 보이잖아요, 이 마을을. 아 이렇게 불어놓어 네. 있는 모이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공자 생일 소,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소는 여기 깊은 모습을 사랑하는데 여기 수실시키고 있어요, 낮은 데가 여러분 저기 숭아 보이죠? 숭아 물 속에 한장히 보세요 안 보이나요? 안보요 아니 여기 차축 보이네요 저, 보입니다 안보이요안 보여요? 아니, 아직 실여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돌아오실때 보시면 있어요 아무튼 첫 글자 세는 소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소는요 여기 깊은 물웅덩이를 소라 그러는데 연못소 혹은 용소라고 쓰는데 수심이 깊은 데는 요 11미터 예요 낮은 데는 3 m 입니다 여러분 이바위트깔딱 보시면 딱 구분이 되죠 까맣고 해야죠 까맣 부분까지 물이 찹니다 네. 근데 지금 한2 m 정도 물이 빠져있는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까기라는거는요 지금 저기서 아까 바닷물 바다에서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또 한란산에서 민물이 내려와요. 바닷물하고요, 민물이 만나는 지점을 짜지다라고. 전우와진려가 만나는 조감신교? 모자 규. 그런 것처럼, 이제, 바닷물하고 민물이 만나는 지점을찾지다라고 자, 여기 이제 암지비집 있죠? <목소리도 좋아해> 자, 가실린 여기 그세주박은요 그,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사에도 나옵니다. 세축박에서 외동지 가게 하는기행문을 배워요. 배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라에서 지정한 명승입니다. 제78호.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 알아요? 그 국제기구에서 여기를 생물권 고전지역으로등재문제입니다 국권들을 위해서요. 반드시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세계적으로 인정한대 여러분 오신겁니다. 게다가 태국까지 참여했으니 아주 탁월를 생각 하신겁니다. 네, 여러분 옛말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서 제주로 보내라는 얘기도 봤죠? 아까 울을세다 그런 것처럼 말도 제주어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예? 말! 네. 말을 제주어로. 네, 여러분 닭 중에 닭도 보면 모음이 아주 오로바꼬봐요그면 뭐가 돼요? 제주어로. 독, 독이 돼요.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계란, 달걀을 제조로 뭐라고 아시는 분? 독새끼. 그렇죠. 와우, 잘하시네요. 제가 해니아진짜요 닭이 낳는 아, 아, 새끼그래서 독새끼, 독새끼 합니다. 이거는 욕 아니에요. 제주 사람들은요, 독새끼라고 합니다. 달걀을. 자, 아무튼 닭 중에 여러분 닭 중에 닭 얘기에 나온 김에 가장 빠른 닭은 어떤 닭이래요? 보라닭. 와, 잘하시네요. 보라닭. 어, 잘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을. 아니, 아니, 수다닥이고요. 싱싱한 닭을. 싱싱한 닭. 몰라요? 뼈고. 파다. 파다. 아, 파다. 파다, 파다. 자, 요거는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야한 닭을. 야한 닭. 두 글자. 아니, 무슨 얘기가 있는데? 몇 장면이요? 그거 찮나요 아, 그거잖아 <웃음> <이게. 정말 웃음> 가장 야한 닭은 옷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걷는다 그러잖아요. 딱벗는다 그러잖아요. 나무 따뜻한 걸 입을 줄 알고 요먹 거? 저거 먹어도 세요 엄청 차가워하네요. 그럼 훌륭하다고 웃으면서 옆으로 웃으면서 웃으라오잖아 자, 저게요. 네, 저게 20년 전에요. 20년 전에 한라산에서 내렸던 붕가? 지금 저바이트에서내려오는거예요자몇 미터까지 내려가냐면요 지하 420미터에서 450미터까지 내려갑니다 그 내려간 물이 어느 지층에 머물냐에 무 따라서 어떤거는 탄산수물 어떤거는 지하암반수 용천수이면 탄산수물이에요 여러분 저거는요 내려오면서 천천히 들으면서 위에 물은 다 돌려줍니다 천연미전자성분들이며 첨가, 첨과 첨가되면서 내려오는데 제지삼다수물이요딱 두번만 여과가 지을 적어 주시면 참합니다 자 어려면 안 해도 돼. 한분 들어. 어려면 안 해도 돼. 아, 돌 때문에 못 올라. 아볼 때문에 못 올라 간다. <웃음> 제가 얼마 전에요. 제가 소음 바이저발 설명을 못하고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간절히 원하는 이런 집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한 40대 초반 여자분이 혼자 오셨어요. 탁 손들어. 선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배뉴턴하던데한 번만 더 유턴해가지고 다시 가주세요. 자이 기도할래. 말하는 눈빛이 너무 간절하고 애절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분한테 양해 구하고요 돌려서 다시 가서 기도를 해드려요 근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가 공개적으로 여쭤보면 대답 안할것 같고 해서 저도 궁금해서 쪽게 받나바러 왔을 때 제가 살짝이 물어봤어요.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여자분 대답. 이러면서 남편 바꿔주세요. <웃음> <웃음> <저도 돌려주세요>, 하게 <다시하게. 웃음> 아니, 아니 살다 보면 그놈이 그놈 군놈 아닙니까? 왜, 왜그런 기도를 하냐고요. 오늘저 다시 기도하게. 지 아, 지금은 안돌입니다내 아침에 첫배 타고 가서 해요 어, 기도발 아, 받겠다 첫배 타니까. 기도도 <웃음> 기도그요 <웃음> 자, 도와주고 도와주고 싶으신 분 아까 있었잖아요. 어, 특정할 수 없이 이제 가제세요 근데 그거 떨어 있는데요. 여기다 갖고 선장이요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두 부분도 요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조금씩 하는거는 괜찮아요 뭘할래자 아빠 사진 좀 찍어줘요 아빠 사진 좀 찍어줘요 아빠 사진 찍어줘봐요 자 뒤로 한번 보세요 잘 나오시면 됩니다 이 양반들이 일단도 <웃음> 안 보고 집에서 한 번씩 열심히 야 나가니까. 오, 잘 나가죠. 아까보다 아주 속도가 아주 빨라졌어요. 야. 여러분, 이세트하게 물에 이렇게 이 맑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이유는요, 아까 바이튼에서 나오는 삼가수문 덕분이에요. 여기 물의 농도는요, 바닷물이 80%고요, 민물이 20% 정도입니다. <웃음> 자, 그리고 여기 물의 온도는요, 여름이건 겨울이건 항상 일정합니다. 1 8이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자, 여러분의 동심이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자극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른쪽 바발 쪽에 네. 네. 네. 오른쪽 바발 끝에 보면 네. 우뚝 솟아 있는 발이 하나 보이죠 네. 이렇게 잡아요 아니요 그냥 그냥 하세요자 아, 하세요. 여러분 하세요? 보실 때 정리 뭘로 보이세요 <웃음> 여러분의 아, 눈에 로해서 아, 동물인데 그곰 곰이 앉아 서손 들고 네. 있는 것야아요 자 정남 나왔어요. 정남 나왔어요. 로그, 로그, 로그, 로그. 자 역시 젊은 애가 많네요자 친구가 얘기한 거 부엉이 부엉이. 자요 아, 친구에서 박수 한번 쳐줘요. 나지금 많이 건세소박을 지켜주고 있는 수호신이에요. 예, 동심이 가득하신 분.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 궁금했었죠. 아까 저 머리가 왜 까만지. 아니에요? 맞아요. 궁금했었어요. 자 500원 줘봐요. <웃음> 자 머리가 까만 이유는요. 원래 하얀 머리였습니다. 하얀 머리였는데요. 작년 여름이요, 너무 더웠어요 아, 선크림 안발라가지고요참크림한요선한요 선크림 한발요한라지구요 선크림 진짜 까만 이요선요 새습하기 그 아름답다는 소문이요 바닷속 친구들한테 전해졌는데 그 소문이 울릉대 사는 오징어한테까지 전해준거 그만큼 또 숭어 한 마리 튀었어요? 응. 튀죠? 봐봐요 응. 어두 마리 튀었네 <웃음> 이야 좋겠습니다 <웃음> 이쁜 년상자 <편한 사람. 웃음> 진짜 여러분 까만 이유 알려드릴게요 세습과기 아름답자라는 소문이 바닷속 침묵전에테 절해졌는데 그 소문이 울릉대산는 오징어한테까지 절해거예요 그래서 울릉대사는 오징어들이요. 우리 한번 세습과기 한번 놀러가보자 해서 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냥 갈수 없다. 추억은 안 늘고 하자 그래가지고요. 일본 오징어들이요. 단체로 먹물로 까맣게 물감치를 놓고 가서 좀 까매질 겁니다. 자 여러분 제주도 하면 삼다도라고 들어보셨죠? 세 가지가 많은 거 뭐예요? 도? 바람. 그렇죠. 제주도 돌은 전부 다 무슨 색깔? 검은색. 검정색. 현무암이죠? 현무암이 바람에 의해서, 세월에 의해서, 비, 뭐, 햇빛, 이런 게서 잘게 잘게 부서져서, 저렇게 까매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제주도에 보면요. 한두 군데가 검은 모래 해변이 있는데, 선수 박하고요. 제주시 쪽에 보면 삼양 검은 모래 해변이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저섬 이름이 뭐라고요? 지기도. 네. 지기도. 자, 저기다가요. 통일교, 저게 저기 통일교주 문선명당이에요. 저기다가 도쿄역자들의 천국의 나라를 세우려고 저기서 음. 저기 해상으로 5km 되는데요. 다리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뜻은 뭔지 로고요 지금은 낚시꾼들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좋아하세요회좋아하면 작은 마리는 너무 비싸서 못 그리고 제가 강한 마리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자, 저기 저가 뭐. <웃음>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지기도기 저기 저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기 아니요, 제가 노, 노가 고누 없어서 볼까요? 지금요. 근데요, 저 강호가요. 네. 사실인요 여러분, 서 있는 강호는 처음 보셨가 얼룩 달라고 하고 보니까 양식 같은데요? 아, 이거 또 배가... 그래요? 야, 양식 배가... 같아요? 네. <웃음> 야, 양식으로 보셨구나. 아, 예쁘나 봅니다. 배가 얼룩덜룩 얼룩 하잖아요. 참 센스 있을 수는 없거 어. <웃음> 자 이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명의 부선장 영웅이구서 우리 아가씨 박수 한번 쳐보세요. <웃음>